나 최애 바뀌었어. 나또또또 또, 또 최애가 바뀌었어. 어우 내 최애 이거. 아내 내 최애 이거. 최애 내 최애. 아내 최애 또 바뀌었어. 아또내 최애 바뀌었어. 러블리들 안녕? 드디어 내 앨범 필름 렛이 발매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앨범을 언박싱을 해볼 예정이야. 짜잔.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봐요. 왠줄 알아요? 안 보여줘. 비밀이라고 막 오늘도 와가지고 다 숨기고 난리가 난 거야. 우선 앞면은 이렇게 요정같은 지영이가 이제 해볼까? 자, 온라인에는 빨간 립스틱, 댄싱 칼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앨범은 조금 뭔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댄싱 칼튼 빨간 립스틱 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의도한 거예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더니만 또 예쁜 애가 있네. 촤 이렇게 또, 또 예쁜 애가 여러 명 있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 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누르면 알지 막 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 댄싱 카툰의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작사 작곡 안지영. 이거. 좀 약간 찌질하지만 좀 웃기고 재밌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계속 들이댔다.. 아 진짜 들이댔다는 건 아니고 어 여기다 포토카드가 있네 포토카드. 영화 티켓 같은 느낌으로 어막 무비, 뭐, 댄싱 카툰 뭐.. 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저 저러... 같아 <웃음> 이거는 레드 립스틱. 이런 식으로. 와 이거 모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까 아, 헉! 이건 뭐람 시안 정의. 아, 귀여운 정의. 예쁜 정의. 정카, 정카. 그리고 뒤에 이거 사인도 다 멘트, 코멘트 다르게 적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뭐 사진을 뭐다 때려였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나, 나 사진을 안 주더라고. 여기 다 있었네, 여기. 이 에피소드를 말해주냐면 이 토끼가 나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끌어준단 말이야. 거기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야. 이 토끼 가저씨 토끼 택시예요. 택시 기사님이에요. 근데 이 토끼가 운전을 진짜 난폭하게 해. 왠줄 알아? <웃음> 이, 이게, 이게 차가 진짜 움직여요. 이 종이차가. 근데 이 종이차가 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좀 출발! 이렇게 <웃음> 움직여야 돼요. 아, 그랬던 기억. 이제 레드 립스틱으로 넘어가는군요. 레드 립스틱은 좀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인 거지. 댄싱 카은이 조금 뭐 발랄하고 좀 통통 튀는 느낌이라면 약간 조금 차분하고 좀 뭔가 힘이 있는 좀 그런 느낌의 곡이죠. 레드 립스틱은 사실 좀 나의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쓴 곡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조금 더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보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 레드 수트가 딱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줄것 같아서 레드 수트를 처음에 이게 또 제작이에요. 제작을 해가지고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나슈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놀랬어. 진짜 이게 만.. 많... 여기 위에 이런 거다 적혀있네! 씬! 뭐.. 스트릿 씬! 지영스 룸! 래빗스 칼! 자 마지막! 바다를 사랑할 거야! 아니 사실은 이렇게 댄스카튼이랑 그.. 뭐죠? 레드 립스틱만 넣으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싱글이긴 하지만 근데 좀 뭔가 이번에는 좀 컨셉을 좀 다르게 새롭게 그리고 좀 이때까지 안 보여줬던 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도 음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이 바다를 사랑할 거야라는 곡을 음 약간 손을 봐가지고 원래 좀 이, 원래 서, 옛날에 썼던 곡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뭔가 딱 맞는 노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뒤에 필름 렛 크레딧이 이렇게 치슥 나와있고요. 보이시죠? 프로듀서. It's me, CD도 이뻐요. 딱 틀고 싶지 막. 이렇게, 이렇게 넣고 싶지. 바라고 이쁘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아끼는 앨범이기도 하고 또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앨범 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한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든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고 뭔가 저희가 전하고 싶었던 우리가 만든 이 앨범을 좀그 느낌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곡별로 나는 그러면 내가 이제 사진 다 봤잖아.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픽해보도록 하겠어. 뭐랄까? 재생품이 묻어나는 사진이라고 할수 있지. 나프어야 아, 아, 레드 립스틱은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저는 아까 티켓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보러 갈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날 한장더 있는데? 나랑 같이 볼 사람! 나랑 같이 볼 사람!